진짜 너무하다 진짜 와와 와, 진짜 너무하다 에휴 자시한 맘겜 이거 자시한 맘겜으로 제목도 바꿨어 내가 얼마나 승들이 났으면 자내 전할 거니까 아무나 들어오세요 자시한 자시한 자시한 자시한 자시한 또까저져 있어요 그중에 하나 요식에서 저거 뭐야 약간 놀자에요 요런 느낌으로 손대고 있는데 요식이 있어 아 너무 귀여운데 나이스! 그렇지. 오랜만에, 근본 정글러, 파이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아, 이거를, 빨리 저걸 해줘야지. 그래야 자시아을안 만날 거 아니야. 어휴, 망겜. 어휴, 망겜. 뭐냐, 이거? 일로 와.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일로 와. 나이스. 너무 힘드네. <웃음> 괜찮아. 자시한이 없는 포유 세계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 아, 너무 쉽다. 너무 재밌다, 이거. 가장 괜찮아요? <웃음> 아, 때려, 때려, 괜찮아, 때려, 때려. 아이구, 슬컷 때려, 괜찮아. 왜요, 왜요, 왜요. 도망가지러. 아, 왜 자시한이 없는 세상은 왜 이렇게 평화로운 걸까? 아, 너무 좋다. 역시 없어야 될 포켓몬이 나온 거야. 와 나이스! 그렇지! 아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 진짜 행복해 이렇게 게임 해야 돼요 아 뭔가 자시한이 없으니까 저도 지는 느낌이 아니야 평화로 그지 않아요? 아 너무 평화로워 진짜 이거 지는 느낌이 아니야 저도 지는 느낌보다는 포켓몬 세계 우리 친구들과 산책하는 느낌? 저어도 무력함을 느끼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끼진 않으니까 최소한 그래이건 생각 못했는데? 진짜 자시아 아까 만났을 때 너무 재미없다라는 걸좀 처음 느꼈어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거든 파이쳐 와우! 이것이 파이어로지. 야 대박인데, 야 무용. 야 무용. 진짜 자시안만 없어 이렇게 평화로운데. 이런 게 평화로운데. 아 느꼈다. 진짜 자시안만 없으면 이 행복한 이 포유 색깔이들. 아 평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온합니다. 자시안은 진짜 시대 망포켓몬이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자시한 까는 컨텐츠가 아닌데 왜 자꾸 자시한만 까고 있지 나? 아! 시식에 약하긴 하다 근데 파이어로가 잘 들어가주면 알아서 잘 들어오니까 솔직히 와나 이거 뭐야? 자시안은 뭔가에서도 날려주는 시 없으면 내 사인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있으면 돌연사 말이죠 아 이게 뭔가 지식인 출신이신 건가? 단어가 고급스럽지? <웃음>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떡하지? 파이어의 시대? 솔직히 지금 자시안 때문에 그 어떤 포켓몬도 다그대이에요 지금. 지금 자시안 때문에 뭘 갖다 줘도 지금 안 좋아. 와 죽었다 이거. 아! 와 아, 뺏겼어. 와 이거 인정. 이거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어차피 전 넣거든요? 예 들어갑니다! 뭐야? 넣었어? 괜찮아 재밌었어 다시 하나 없는 걸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이게 혐신리스혐신리스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요신리스 혐오도 아니야 혐시안이야 혐시안 이거 이거 봐아 오랜만에 원딜 하고 싶다 나원딜 할래 이거 하겠습니다 알로라 나인테일이랑 이거랑 괜찮지 않을까?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포옹 포켓몬이잖아요 이 나인테일이 알라가 진짜 많게, 자시안 때문에 많게, 서버 때문에 많게, 그냥 많게. 하고 계시네. 아 다행 다행. 아 다행이다. 나왜 리자몽이야? 아, 뭐야 이게? 아니 왜? 와 진짜 똥겜이다 똥겜. 똥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내 거야. 축공 한 대만 더 그렇지 라이트 자 이제부터 알로라 다인케일 등장 야 재밌긴 하네 야 아무것도 못하긴 하네 알라 좋네 저 고의로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즐기는 겁니다 자시한만 없으면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오 나이스 아 아깝다 살릴 수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자, 먹었죠? 아, 루카리언이 피, 필사적으로 도망간다. 도망가고? 어, 열매 주세요! 열매가 먹고 싶어요! 열매! 그렇죠 초반에 진짜 세죠. 근데 다시한 나오면서부터 그거 다 필요 없어졌어. 어 뭐야 나인테일 왔어? 응 어쩌라고. 우구지 왔어? 응 어쩌라고. 어이고 피카츄가 왔어? 어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야 지금. 자시한 출시 초기부터 말했잖아요. 야 이거 달코긴 이런들 다 망했다. 망했죠? 그냥 아예 할 이유가 없어지지, 자신 말고. 예측단대로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 뭐, 공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버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제가 솔직히 포유에 관해서, 뭐, 지식이라던가, 뭐, 실력이 떨어지는 건 팩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게이머로서 말을 쌤을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랑 동등한 위치에요.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그건 사기였어. 아, 뭐, 이상한 거잖아? 와, 궁극기 안 나가는 거 봐. 제가 원할 때안 나갔다? 잡아야 되거든? 어, 나 이제 뭐야? 저리 가세요! 저리 아, 가세요! 가세요! 어, 어. 지금 봤을 때, 솔직히 좀 포유가 너무나 패치 잘하고. 는 아니야! 이래저래 좀 열심히 하려는 건 보이는데 아 너무나 아쉬운 거야 또 옛날에 했던 실수 지금 또 하고 있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아 그게 너무 좀 힘들다 그래야 될까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뭘가 패치됐는데 써줘 뭐 얘네 수학 못하나라는 생각도 했어 진짜 그것보단 낫지 않나? 저는 그리고요 호롱하기가 또 됐어요 자 가봅시다 자 오늘 자시한 없는 내전 더 평온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나이스 잡았어요. 잡았으면 됐어. 가운데 노린다. 가운데 뭐야. 우리도 노렸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 나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번 시즌에는 이 아니야. 이번 시즌에 돕니다 여러분. 저 마스터 갔어요. 티어가 잘못 나온 거지. 실력은 골드야. 그렇다. 우기면 되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기면 되는 거야. 나 아이언 은 아니야. 나 골드 실력이야. 아이 저 뭐야 이게. 나 나갈 거야. 난다할 거야~ <웃음> 랭크 게임에서 나온 자시안들만 아니었으면 그통강아지 주인들만 아니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참힘드네요 네, 자시안 덕분에 너무나 힘듭니다. 네.